오기는 오! 오돌미꾸다 비코 아니? 와. 안녕하세요. 애니몰로 TV. 예 안녕하세요. 애니몰로 TV의 테드 디킴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중계 2편이죠. 악상하시죠. 네. <웃음> 중계 2편인데 어 저희가 야간 탐허를 갔다가 몰개를 잡으러 야간 탐허를 갔다가 몰개를왜 잡으러 갔죠? 군영하는 물고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갔었는데 몰개를 야간에 잡기 쉬워서 갔다가 이어 장면을 한번 중계하는 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중계를 왜 하게 됐냐면 네. 이 몰개를 잡으러 갔다가 원래 네. 몰개를 잡으러 갔다가 열정 위기 이급 물고기를 네. 발견했습니다. 네. 어, 예, 그래서 네. 어떤 네. 물고기인지는 중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가시죠. 네, 여태 네 양평의 한 하천이죠. 네. 저희가 자주 가는 하천 중에 하나죠. 네, 네. 장마 직후라서 네. 와, 네명널 수초. 좀빡세어요아 맞아요. 열심히 네. 해다 보시면 야간 후레시를 비춰 가지고 네. 고기들이 어디 떠 있나 확인했던 어. 모습이고요. 저렇게 보 아래에서는 네. 또 피레미나 갈견이들이 네. 많이 나왔죠. 네. 저렇게 그냥 긁기만 했는데도 피레미이 어. 갈견이 네. 오와. 이런 오와. 이런 좀 이런. 많이 놀랬습니다. 장마 네. 직후에 보 네. 아래. 피레미이 수이잡혔습니다그 와중에 이거 우렁이가 살려나는 네. 것도 네. 볼수 있었어요. <웃음> 산란 와 네. 진짜 너무 아, 놀래잖아요. 네, 진짜 놀랬고알 색깔 때문에 테드님이 어 뭐야 이거 이랬, 네. 처음에 이게 막 세균인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알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그런 네, 모습 아, 정말 네. 신기했습니다. 음. 자 아, 어, 목표적 몰개를 잡았고요. 네. 네. 뭐, 네. 보시면 예, 알겠지만 몰개는 이렇게 약간 야간에는 둥둥둥둥 이렇게 좀 음. 멍청한 느낌으로 떠다녀서 케 네. k 가좀 잡기는 에좀 수월했죠. 맞습니다. 예. 야 낮에 주간에는 아, 좀 잡기 힘들어요. 아, 네. 그래서, 그래서 일부러 야간에 간 네. 거군요. 몰개 산야꾼이 되어 갔다. 어멘트도 하는데. 네. 그냥 이렇게 쓱쓱 떠요. 한번 보세요. 동사리. 네. 이0정 맞아요. 맞아요. 60 정도 통이해볼수 있었죠. 예. 네. 장 네. 음, 저렇게 쓱. 네. 네. 근데 저러는데 잡히더라고요. 그렇죠. 물만 이렇게 쉽게 잡을 지는 몰랐는데. 네. 예. 이 친구는 귀여운 돌마자입니다 예. 딱 돌마자도 딱... 두... 데려왔죠? 네두 예, 마리. 예. 예. 그냥 그냥 이렇게 하면 잡혀요. 예. 돌마자는 네. 얼굴이 굉장히 귀엽게 생겼습니다. 네 아, 얼굴이 아, 귀여운 아, 돌마자. 돌마자 아, 네. 물도 쉬어... 그렇게 안추웠었어요안 추웠습니다. 네. 딱 좋았습니다. 어, 네. 네. 어, 여기... 계속 두리번거리고 있네요. 네. 유목 유목 주웠어아 아, 맞아요. 네. 저희 영상에 한번 올려드렸었죠. 네.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보이는 나무들 채집해서 네, 넣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한번 아크릴 수 엎었을 때그 얇은 유목을 여기에서 주워온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저렇게 풀로 수자로 저렇게 뽑고요. 음, 뽑은 다음에 이렇게 흔들어 주거든요. 네. 그냥 딱 이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장면 네. 이 장면이 뭐죠? 드디어. 멸종 위기 2급이 잡힌 예, 장면이라 맞습니다. 제가 멍 약간 멍 때리고 있던 거였어요. 예, 아 이게 뭘까? 예, 테드님이 가까이 오시죠. 납 예, 낙찰 아까를 잡아요. 네. 멸종 위기 2급 예, 한강 낙찰. 한강 낙찰입니다. 얘는 좀 풀어줘야 될. 저번에도 낮에 한번 잡았었잖아요. 네 맞아요. 잠이라 네, 동정이 지금 되게 어려운데. 진짜 예쁘네요. 사실은 예, 무라무라. 순간적으로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예, 하다가. 예. 각시붕어나 이런 것도 예. 아니고 확실히 맞습니다. 저희가 그 자리에 동정을 네. 했죠. 네. 그 바디에 그 완벽한 지나가는 싶었죠. 그 색깔 자체가 약간 푸르스름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딱한 쌍이 지금 잡힌 건 네. 처음에. 네. 일단. 아, 진짜, 진짜 예쁘더라고요. 좀 약간 데리고 오고 우와, 싶었잖아요. 나, 와, 데리고 와, 너무 예뻐서. 근데뭐 아, 네. 예. 아시다시피 나 줬습니다. 음. 예. 진짜 큰일 나잖아요. 보호종은 보호종은 네. 네. 사육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여기 한상 잡으면 뒤에도 계속해서 잡았어요. 아저푸르스러운 거. 와저완벽한 수컷. 어. 진짜 크기도 컸었죠. 예. 야 와. 지금 다시 봐도 너무 예쁘다 진짜. 예야 와. 네 여러분 여기가 체형이 딱다브즈체형이 예. 예. 어, 예. 앞이 아. 좀 약간 땡땡해 보이고 얇아지는 느낌. 음. 어, 아, 제가 상당히 잡아봤죠. 많이 잡아. 거의 10초 만에 한 주먹만. 네. 또 제가 좋아하는 거라 음. 많이 음. 주워줬습니다. 이나 <웃음> 네. 이런 여기에 는 같이 주실 수 있었는데 크리시비치고 카메라를 하느라 네. 좀 쉽지 않았습니다. 맞 네. 계속해서 네. 계속, 이제 네. 몰개들을 네. 뜨는, 뜨는 장면이고요. 몰개 <웃음> 이날 몇마리더 잡았죠? 10마리. 마리 더 잡았어요. 맞아. 지도 <웃음> 잡았고. 입에 이 꼬리가 있습니다 지금. 꼬리가 진짜. 사냥 직후에 개체를 꼬리요? 잡았어요. 예. 입에 꼬리가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먹은 예. 꼬리 보이시죠? 예. 야, 예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깨어났시죠? 네. 예. 예. 입에 꼬리가 나와 있죠? 예, 예. 예. 저희가 어, 앞선 그 아크릴쇼 9편에서 음. 몰개 군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여섯 마리밖에 없어가지고 야간 체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열 마리 정도 잡은 것 같은데, 요거는 네. 수조에 음. 넣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이시죠? 네. 예, 지금 눈이 부셔가지고 넘어갔죠. 예. 자 야간 탐험 때 어땠었죠? 자 야간 탐험 때전 음. 처음 해봤거든요. 저도 거의 처음이에요. 네. 근데 네. 처음 해봤는데 상당히 매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가능한가?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네. 이제 밤이다 보니까 프레시피좀 네. 둥둥둥 떠다니는데 네. 역시나 피렘이나 가이런 애들은 아... 불만 가도 탁 도망가 버리고 네. 해서 좀 어려웠고 이런 몰개나 네.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찾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뭐 예전 탐험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 장마 후에 보아래는 긁기만 하면 거의 헬이, 대부분의 갈견이 이런 데들이 갈견이가 좀 많이 잡혔어요. 아 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쏟아 나왔었고, 네. 일단 요 장소는 아까 멸종 이 나오는 장소기 때문에 네. 저희가 상세 장소는 좀말씀드리게 네. 그렇습니다. 좀 말씀드리기가 네. 그렇습니다. 네, 양평 어느 한 하천이라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리 네. 자, 이제 어 스튜디오로 돌아왔죠. 아, 맞아요. 물개를 맞아요. 넣어준 상태입니다. 네, 네. 아, 진짜 예뻐요. 네. 네. 그리고 참 개인적으로 군영하는 물고기를 좀 좋아해서 상당히 예쁩니다 아, 보람이 있습니다 예. 일단 이 친구들이 사실 자연에서 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한번 뜰채 뜰 때도 한두 마리 두세 마리씩은 꼭 잡혔거든요 예. 같은 지역 범위 내에 있다라는 음. 것들은 자연에서 알수 있었는데 일단 뭐 네, 전체 모습이 이렇고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타고 있어요 맞아요. 예. 예. 얘네들만 봐도 좀 사실 좀 안심심해요. 네. 어, 진짜. 음. 어, 그냥 이 아크릴 수조에 있는 고기들이 이렇게 군형하는 모습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눈에 띕니다. 일단. 네. 확실히 어항은 일단 좀 크고 봐야 네. 니다뭘 네. 습성을 보려고 해도. 에이, 에이. 네. 네. 거의 다 이제 와. 있죠. 뭐 군형하는 물고기, 음. 활발한 물고기들. 수료 좋아하지 않는 물고기들 다있네 완벽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야간 탐허를 통해서 저희가 목표정인몰개를 잡아와서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군용하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저 야간 탐허 중에 어, 멸종위기종 한강 낙줄개도 봤는데요. 상당히 예뻤습니다. 실물로 진짜 처음 봤는데 예. 예. 네. 네. 너무너무 예뻤고, 예예. 일단 낙줄게 쪽이라 각시 부모나 이런걸 비슷한 듯 하지만 전 납작해요 네네. 약간 흰줄 납의 느낌이라고 어. 체형이 근데 확실히 그 특유의 체형이 있다 네네. 그래서 와 다음에 보존이 호 풀리면 네네. 한번 키워보고 싶은 어.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편의캐스 애니몰루TV의 테드 해설의 디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폴로티비